공익광고협의회 표준 FM 100.3, 107.1MHz HLAT, SFM, 여수 문화방송입니다.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KG모빌리티 그첫 번째 시작 토레스 e v x 사전계약 중 이변의 시작 KG모빌리티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. MBC 11시 뉴스입니다.